안녕하세요 K군입니다. 연락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연인들이 참 많은데요.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열심히 해주면 되겠지 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내 상대에게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. 나는 예전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자존심까지 상하는 것 같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물론 전제는요 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단지 내가 상대를 조금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나봐요 그런데 상대가 연락해 오는 부분에서 나를 서운하게 하니까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운한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라고 봐야겠죠 연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상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될 거라고 해서 난 요즘 연락을 자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요 연락을 안 해오는 것도 열받지만 그럼에도 내가 먼저 연락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상당한 노력을 한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도 요 상대방은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요 카톡을 해도 요 단답으로 해와요 이렇게 당분간 참아보면 상대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면 나중엔 좀더 연락을 해오겠지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이 정도만 가지고 상대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상대는 요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. 내가 먼저 연락을 해줬으니까 내 상대방이 신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최악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.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. 상대에게 부담을 늘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내 스트레스만 점점 키워가는 노력을 하고 있죠. 내가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였지 내가 상대에게 연락을 하면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연락을 계속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딱히 할 이야기도 없는데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충분히 좋게 만들어 줄 자신도 없는데 뭔가 의무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다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쉽게 단절될 거예요 어색하겠죠? 나는 그렇잖아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걸 나중에 돌아보면 난또열 받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죠 상대가 나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대방은 나한테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난또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를 난꼭 챙겨야 되니까 나와 상대의 대화 속에서는 요 상대에게 그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뭔가 쥐어짜내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상대에게 자꾸 부담스러움만 주고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상대 입장에서는 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고맙기는 한데 즐겁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정말 즐거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노력을 알아는 줘야 되는데 자꾸 부담은 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최악의 방법들을 쓰고 계신 분들 중에 심한 분들은 요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놓고 상대가 내 기분을 맞춰주기를 바라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이런분들 마음속에는 요 내가 너한테 전화해주니까 고맙지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거겠죠.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너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이미 뭔가를 정해놓으셨나 봐요. 전화뿐만 아니라 카톡에서도 마찬가지겠죠.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줬으니까 내 상대방은 되게 기분이 좋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나한테 좋은 대답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잔뜩 하셨겠죠. 그렇게 뭔가를 다정해놨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정도의 대답이 안 나오면 그 예상했던 정도까지 나오게 하려고 상대를 자꾸 유도하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잘안 해오는 게 싫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요 내가 연락을 해주고 있으니까 빨리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만 충족되면 돼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상대에게 목줄을 매고 상대를 이리저리 휘두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 상대는요.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싫어요. 목줄에 매어서 움직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.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. 근데 나는 우러날 틈을 안 줘요. 처음에 연락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연락을 안 해주는 상대에게 서운하다고 했어요. 그리고 지금은 내가 방법을 바꿔서 연락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달라고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상대 입장에서는요. 오른손으로 맞던 뺨을 요 이번엔 왼손으로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. 어차피 따귀는 맞고 있어요. 그렇게 자기는 맞고 있는데 나는 때리고 있는데 자기한테서 우러나는 마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. 상대와의 연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적어도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우러나게 하려면 말이죠. 뜬금없이, 두서없이, 그럴듯한 말은 아니더라도요. 내가 전화를 해서요. 혹은 카톡을 해서요. 오늘은 특히 많이 보고 싶네. 고맙고, 미안하고, 늘 사랑해. 이런 말을 할수 있다면. 그리고 그런 내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대답이 없어도, 답장이 없어도 그걸로 내 상대방이 기뻤을 테니까. 그래서 내가 즐거울 수 있다면. 그게 되어야 상대방이 나를 보고 싶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에 안 맞아서 연락 문제가 생겼거든요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기분을 못 맞추는 상대 때문에 난 화가 나거든요 내 기분이 좋아지려고 연락하면요 상대는 즐겁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만 고민한다면요 아마 난 연락 없는 상대에게 서운해지지 못할 거예요 내가 정말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다면요 상대가 답이 없어도 난 이미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상대가 지금 행복해하고 있을 그 모습이 보이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